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영롱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시계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이와 같은 모든 게 금인 시계 그리고 이 제품은 케이스와 클래스프가 18K 로즈골드인 시계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죽 밴드이고요. 이렇게 크라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42mm의 베젤을 가지고 있는 남성용 시계입니다. 여성도 당연히 착용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기능을 설명하면서 약간 복잡한 기능이 있는데 제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롤렉스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플루티드 베젤이 있는데 반짝반짝 거리죠 이게 돌아갑니다 이런식으로 돌아가고요맨 끝에 있습니다 3 2 1 0 이게 세팅이 완료된 상태 가장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제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초침은 현재 시간을 나타내고요. 이 안에 하얀색 서브 서클은 듀얼타임을 나타냅니다. 15시면 오후 3시고요. 현재 시간은 6시 7시 24분 듀얼타임의 저쪽의 시간은 오후 1시 24분이고요. 날짜는 20, 28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품을 스카이 드웰러 제품은 날짜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12시에 외부에 보면 어떤 구멍이 있죠 12시가 12월 1월 2월해서 6시 쪽을 보시면 빨간 선이 있는데 이게 6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나타내고 있는 거는 현재 7시 25분 6월 28일을 나타냅니다 그래 아주 간단하게 살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조심스레 용두를 열고요. 한번 당깁니다. 당긴 상태에서 포지션 1, 포지션 2, 포지션 3이 상태에서 돌리면 듀얼 타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6시 30분이라고 하면 18시 역삼각형이 보이시죠? 18시 30분 스카이 트웰러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42 베젤의 스카이 트웰러 그리고 한번더 베젤을 돌렸을 때 포지션 2 이때는 시침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날짜가 넘어갔네요. 그러면 새벽 1시 2시고 예를 들어서 9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돌리면 날짜와 월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이렇게도 그리고 반대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만은 돌려 보겠습니다. 30, 이 6시 쪽을 보시면 7월로 넘어갈 건데요. 30일, 이렇게 7월 1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돌리면 맨 끝으로 돌아간 상태, 세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잠구면 모든 세팅이 완료된 상태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래에 더보기를 가시면 예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는데 그 설명으로 가르하겠습니다이 제품은 에델 파워 유지업 시간이 72시간 방수는 100m입니다 무려 100m 그리고 레퍼런스 넘버는 326135 제품이고요 이렇게 가죽 스트랩이 있어서 모든 게금통분할는 살짝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쪽이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감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의 사용감은 있는데 제품은 아주 깔끔한 제품입니다. 롤렉스 제니바. 이 제뉴인 엘리게이랑 롤렉스의 크라운이 이렇게 있고요. 깔끔한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영롱한 스카이트 웰러를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더보기를 가시면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짠!